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저고리 입니다. 챗 GPT 방식과 AI를 이용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것들만 잘 활용해도 주당 3,000불 이상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중 이번엔 제휴마케팅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서비스지만 채 g 피티를 이용해서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해져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감히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제휴마케팅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채 g 피티와 다른 AI 때문에 가능해졌죠.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우수함을 해외시장에서 마음껏 펼쳤으면 해서 계속 해외시장을 겨냥한 영상을 올리는데요. 좁은 한국을 벗어나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큰 시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도 때인지라 국격이 조금 높아가고 있을 이때를 위함인 것 같기도 해서 높아심이 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말, 한국식품, 한국식당 너무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못하니 중국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거를 밖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지금이 저로의 기회이며 심지어 이런 서비스에서도 우리 거를 위한 데이터를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만드는 AI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김치를 가지고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그에 대한 소스가 일본 중동 쪽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무척 아까웠습니다. 우리 메타저고리 가족분들 중에 그런 걸 하실 귀한 분이 나오길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휴 마케팅과 연계해 구글, 애드센스로도 같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쟁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단계별 가이드를 정확히 따르면 돈을 잘벌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당 3,000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 온라인으로 수익을 얻고 싶으시면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휴마케팅에 대해 모르시나요? 전세계는 1분에 한 개씩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상품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나오겠죠. 누군가에게 온라인 상품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면 여러분이 수수료를 받는 디, 디지털 마케팅의 한 형태입니다. Digistore24, Clickbank, w a r r r p l u s 즈비즈 같은 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먼치아이 닷컴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워리플러스, 클립뱅크와 같은 플랫폼에서 출시될 모든 제품의 출시 일정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제품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출시될 제품에 대한 리뷰 기사를 작성하면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순위에 들어갈 수 있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막 출시된 제품 중 어,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 Monster Media Bundle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플랫폼은 주비주 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위에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리뷰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밑에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봅니다 기사를 복사하고 챗GPT에 붙여넣기 한후 다시 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Patch p t 에서 다시 재구성한 후 플레지어리즘 디텍터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표절이 0%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I 기사를 인간의 기사로, 리얼 기사로 만드는 어, 이 AI로 왔습니다. 75% 이상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어, 기사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중제목을 넣어서 조금 휴먼 터치를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75% 이상의 기 어, 그 리얼 기사로 변환됩니다. 기사를 다 쓰셨으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프로모션하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게 나와 있는 저는 번들딜이었기 때문에 저곳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러에게 어 이거를 내가 그 제휴 마케팅 하겠다라는 리퀘스팅 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저기에 저희가 어그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커미션이 좋고 어 제품이 좋을 경우에는 사실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굉장히 정성들여 써야 되는데 저는 일단 예.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는 셀러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셀러가 승인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링크를 줍니다 그 링크를 이제 어떻게 기사에 넣는지 해보겠습니다 완료한 기사를 구글 시트에 완벽한 기사로 정리한 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링크를 넣어야겠죠. 셀러가 생긴 후준 링크를 이렇게 상품명에 넣을 수도 있고 셀러마다 폼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전에 페이먼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해요. 페이팔과 페이오니아 등 3개 정도 있는데 저는 페이오니아가 있어서 그 어카운트로 연결을 했고 그후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학습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다 보면 수월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걸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것들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타적으로였습니다.